앙푸니 후추 정색이 집사 우띠입니다. 오늘은 추루 형태의 간식들을 비교해봤어요. 뭐 추루야 모든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긴 한데 신장이 안 좋을 수도 있다. <웃음> 그래도 좀 성분이 좀더 안전하고. 그리고 공정이 좀 투명하게 공개되는 그런 간식을 먹이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간식을 뭐 먹이는지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 네가지를 골라서 성분이랑 뭐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단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최소 반년 이상은 먹였던 제품들이고요 간식에 대한 고민이 많은 집사님들은 끝까지 꼭봐주세요 짜잔 오케이와 정재나 그 뒤지지 아 안녕. 안녕.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리뷰할 제품 오복누리의 누리추입니다. 제 지난 군디팡팡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군디팡팡에서 이거를 항상 쟁였었거든요. 수열 이렇게 맞으시죠? 열개 맞네. 실제로 제가 옛날에 정세이가 설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거뿐만 아니라 뭐 유산균도 따로 사다 먹이고 뭐 사료도 바꾸고 했었는데 그게 뭐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일어났는지 설사가 잡히긴 했어요 그때 같이 먹였던 제품 중에 하나가 여기 물이 주고요 종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빨간색은 한우 맛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이유식 제품으로 나온 거라서 3개월에서 12개월쯤 어린 고양이들이 먹기 좋은 제품이고 나머지 요거는 이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냥 정세기 같은 애들 먹이면 좋은 제품이에요 물 대신에 생유산균을 배양한 그런 배양액을 사용했다고 을 하는데 장에 있는 유해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먹고 이 누리팝이라는 제품을 얼마 전에 출시를 했거든요 본결건조 뭐 어쩌, 어쩌건데 고 가루로 돼가지고 간식이나 밥 먹을 때 섞어주면 되는 거거든요? 그래서 이거를 넣으면 은 이제 유익균이 증가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누리추랑 이거를 같이 먹이면 시너지가 되게 좋다고 하는데 뭐 다른 고양이들은 기호성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저희 애들은 잘안 먹어가지고 정말 맛이 진한 어떤 간식에 섞어줘야 지될것 같고 저도 이거 애들한테 좀 많이 먹이고 싶은데 우리 애들이 잘안 먹었으면 아쉬운 그런 제품입니다. 9월쯤에 와디즈에서 펀딩을 여신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럴 때뭐 제품, 신제품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추는 100% 국내 생산이라고 하고요. 첨가물이 따로 들어있지만 않대요. 한우 제품이 이두 제품 중에서 살짝 기호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고요. 기호성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스타터 세트를 꼭 구입을 하세요. 제형은 되게 꾸덕꾸덕하면서 약간 포슬포슬한 느낌이 있어요. 칼슘도 들어있고 근데 요거에는 타피오카가 함유가 되어있어요 타피오카라고 하면은 우리가 버블티에 있는 그 버블 만드는 성분? 제가 이거 성분 공부를 했었거든요 타피오카가 탄수화물원인데 고양이들이 먹는 음식이 굉장히 많이 섞여있어요 근데 타피오카가 왜 조금 걱정이 되냐면은 굳이 고양이한테 필요가 없는 성분입니다 당처리 능력이 좀 떨어지는 고양이한테는 어 많이 먹으면 좋진 않다? 유산균이 들어있다는 게 장점이고 정색이 설사 작년에 도움이 좀 많이 되었어요. 다음은 이미 엄청나게 유명한 제품이죠 조공입니다 조공 조행강에서 나온 조공. 성분이 되게 좋기로 유명하고 대신에 라인업마다 기호성 차이가 많이 나고요 아무거나 먹는 정세기도안 먹는 제품이 있을 정도로 이 기호성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조공에도 타피오카 전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, 모든 제품에 타피오카 들어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타피오카 제품을 먹는다고 고양이한테 치명적인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건데 되도록이면 없는 거 먹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에요 조공을 구입하는 팁은 군디팡팡 캐페스타에서 대량으로 싹쓸이를 한다? 아니면 이조행강 SNS를 팔로우 하시면은 그 공동구매 공지를 이 올리세요. 굉장히 싸게 살수 있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열리거든요. 그럴 때좀 쟁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정색 여기 우주선 탔네. 어어 제가 배운 꿀팁은 사료 대용량 사서 소분하시잖아요. 그거 하면 안 되고 사료를 한번 뜯었으면은 한달 이내에 무조건 다 먹여야 돼요. 탄소랑 만나가지고 오랜 시간 결합이 돼버리면은 오메가 3가 발암 물질로 변합니다. 그래서 얼마 전 유명한 사료 회사에서 소분한 제품을 소비자한테 줘가지고 문제가 됐었었죠. 이미 고양이들 음식들이 성분이 뭐가 들었는지 직접 보지 못해서 알 수가 없는데 썩은 고기를 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나마 좋은 거를 먹이자고 해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외치에서 구입한 케찹이라는 제품입니다 100% 국내산 닭가슴살, 유기농 야채, 그리고 그레인프리라고 강조를 하고 있네요 이이온 동물병원의 수의사분들을 레시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이온 동물병원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일단 믿고 먹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저씨, 대형은 약간 젤리 제형이에요. 그래서 가루약이나 영양제 같은 거를 섞어 주기에는 약간 부적합한 간식인 것 같아요. 근데요, 여기에는 지금 타피오카가 성분에 써 있지가 않거든요. 아니면 타피오카 대신에 다른 걸 썼는지 모르하네요 정세가 부자 같다 이러고 있으니까 돈 뼈랑 맞은 것 같아. 그럼 이제 정색이랑 기호성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거는 프로젝트21에서 나온 리얼스틱입니다 프로젝트21은 선인장 정수기를 만든 곳이에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맛보기 샘플 구입 가능하고요 생물성 알러지원인 타피오카랑 글루텐이랑 그레인이 다 안들어갔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에 어떤 재료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그림으로 되게 보기 편하게 설명을 해놓으셨고 칼슘 들어있고요 엘라이시랑 유산균도 아주 조금 들어있어요 기호성은 되게 좋은 편 하지만 암파이나암흑습입니다 도대체 앙팡이는 도대체 뭘 먹는 걸까요? 앙팡이는 이것도 안 먹고, 다른 것도 안 먹고, 이것도 안 먹고 미아모아 그런 것도 안 먹고 아예다안 먹어요. 네, 지금까지 제가 그나마 성분이 좋은 이런 추루형 제품들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. 기어성만 맞는다면 어떤 걸 먹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이네 중에서 어떤 게 특별히 좋다 나쁘다는 구별이 어려울 것 같고 이네 가지 제품 안 먹여보신 게 있다면 하나씩 다 구입을 해보셔서 테스트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 오늘도 고양이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